어서오게 나선 이방인들이여 이곳은 집돌이 집순이들 성지 고양시 일산이라니 하지만 그 명성도 잠시 악망이 이곳을 덮쳐 세상을 기락펴락하고 있어 어떻게 그 악마를 내쫓수 있도록 도와줄 텐가 예? 네? 예라고 했으니 수락한 것으로 알겠네 네? 자 그러면은 아, 뭐야? 저쪽으로 진짜? 가면은 육교를 건너면 보수공원이란 곳이 나온다네 그곳에서 쓰레기 10개만 가져오게나 여기야, 여기 어떻게스 뭐? 어가게 이거든, 치게리 치토리 돌아가. 치토리 치토 거야? 이리 치토리 치토리 치토리 치토리 이토리 치토리 치이리 치토리 치토리 치토리 치토리 치토리 치토리 치토리 치토리 치토리 이렇게 나중에... 뭐? 아, 깜짝이야. 쓰레기 진작에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주변에 쓰레기통도 잘 배치되어 있더만. 기든 아, 어. 아. 어, 미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를 통과한 걸 축하해. 어쩌면 그대들이 악마왕을 묻지를지도 모르겠구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지. 어디 식사를 하고 싶은 곳을 골라보도록 하게 일산에는 다양한 맛집 골목이 있지만 크게 세 군데를 고를 수 있지 먹거리 천으로 통하며 사랑이 싹트는 동네라는 뜻의 애연골에서 유래한 애니골 낮보다 밤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서로의 열정을 뽐내는 라페스타 커대한 지붕 밑에서 실내인 듯 아닌 듯 식당들이 즐비한 웨스턴 돔이 있네 웨스턴 돔이야웨돔이라 외동이라... 탁월한 선택이있세자 그럼 내 손을 잡도록 하지 빨리! 자! 하나, 둘, 셋! 야! 어? <웃음> 이거 뭐예요? 순서리도? 편집일세! 여기 쌀국수가 맛있네! 국수 먹으러 가자 사실 많은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군니 오늘 강돈 말고도 일산에 갈 곳은 참 많다네. 물론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마스크 쓰고 걱정 인원이 수용되는 곳도 있어서 마냥 나쁘다고는 할순 없지만 차차 나아지겠지 어쨌든 오늘 모험은 여기까지 고생 많 만한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지 수고들 했네 뭐 그래? 괜찮아? 뭐 이상한 분이었어 어떤 분? 아뭐 진짜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아 몰라 진짜 젊죠. 1분이지 아, 지금 몇시